케어 서비스 맨투맨 중고차 최현진 대표가 여러분의 중고차 구매 판매를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맨투맨 중고차 최현진 대표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오늘은 이제 제가 차에 타 있는데 좀 차가 좀 높아 보이죠 바로 저희 그 구독자 분께서 어, 놓고 가셨던 티구안 입니다 바로 이 차는 티구안 중에 뉴 티구안 이라고 하는 차량입니다 보시면 14만키로 주행했고요 그리고 내비게이션이랑 다 작동을 잘 하는 차량이고요. 그리고 후방 카메라에 어라운드 시스템까지 들어가 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버튼 시동이 적용되어 있고요. 오토 홀드랑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까지 적용이 되어 있는 모델입니다. 물론 선루프도 들어가 있죠? 아, 하늘 오늘 좋죠? 그러니까 오늘 이 차를 왜 지금 운전을 하고 있냐? 구독자 분께서 이 차량을 어 저희한테 이제 놓고 다른 티구안으로 변경을 해가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차를 판매를 할 건데 저희가 요 상품화를 어느 정도 해놓고 상사 회전을 하기 전에 이제 고객님들한테 저희 구독자분들한테 먼저 영상을 찍어서 올려드리려고 합니다. 혹시나 필요한 분이 계시면 이 차를 저희가 이제 조금이라도 저렴하게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일단은 먼저 영상을 좀 찍고 있습니다. 지금 주행은 뭐 제가 하는 것처럼 굉장히 부드럽게 주행 잘 되고요. 디젤이 라고 하더라도 아무래도 좀 주행 중에 이렇게 지금 한 60km 50km 가고 있는데 소리가 굉장히 조용하죠 디젤처럼 말다다다 거리는 소리는 정차 중에는 조금 어쩔 수 없이 들리는데 굉장히 조용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객님께서 올해 초에 폭스바겐 공식 서비스 센터를 가셔서 하체에 있는 누유를 150만원 정도 비용을 들여 서서 전부 다 교체를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하체 영상은 뭐 따로 안올려도 엄청 깨끗한걸로 공식 서비스센터 했기 때문에 제가 이 차를 지금 객인들한테 보여드리려고 제가 시운전을 한번 다시 하고 있는 중입니다. 차량 외관도 한번 찍어서 올려봐 드리겠습니다. 카메라 시스템이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화질이 굉장히 선명하죠 그리고 센서까지 한화면에 같이 약간 어라운드뷰 느낌으로 나오고 있어서 굉장히 괜찮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실내는 요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14만 5천 키로 주행했고요 뒤에 이렇게 테이블 같은 것도 돼 있어서 좀 편하고 막 무거운 거로 올릴 수 없는데 애들 뭐 핸드폰이나 이런 거 가벼운 거 내일때 그냥 세게 누르면 꺾이면서 내려가고 만약 이중에서 차를 받았다 그러면 이 볼트 같은 거를 체결을 하게 되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성능 제가 보여 드렸던 것처럼 아예 무사고 무사고고요 네. 이 차는 성능해 보시면 여기가 지금 나가 있어요 돌린 흔적이 있죠 네. 어, 그래서 제가 이걸 성능점에 가져와서 어, 이거 뒤에 사고했나 그랬더니 네. 여기가 돌린 적이 없어요 아... 뭐냐면 아마 새차 나왔을 때 수입차들이 이 단차가 좀 있어요 마감이 그래서 네, 그래서, 그래서 아마 이거 처음에 사신 분이 네. 여기 단체 닫았을 때, 아때 여기가 차이가 맞아서? 나는 거예요 아 새걸 샀는데도 아 그래서 그거를 조정하신 것 같다 그래서 아 네, 네, 네. 왜냐면 사고 났으면 한쪽만 이렇게 하질 않아요 네. 뭐차 상태는 뭐 굉장히 깨끗한 거라고 보고 운전 해보실거고 공업사 뭐 갔다 오실거고 네. 제가 사실 요거를 그 사장에서 그날 가지고 왔어요 밤에 네. 네, 수원까지 가져왔는데 키로수가 그래도 한3 0 k 로 정도는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밤에도 운전을 해봤는데 가속할 때도 우리나라 차랑 다르게 좀 묵착하게 나가잖아요 네. 느낌이 우리나라 차는 어, 비하거나 이런 건 아닌데 아무래도 조금 이렇게 좀 나가는 게이 정도 가속력은 없어요 확실히 좀 엔진 힘이라든지 미션이랑 그게 좀 궁합이 좀 달라서 수입차랑 아무래도 차이는 좀 있습니다 중고를 전에도 사봤는데 네. 딴 데는 그런데 여기는 정말 차를 안 사려고 <웃음> 다시 접었었거든요 아. 진짜 믿을만하다고 하셔가지고 음. 저희 신랑이 자기 인터넷으로 막 찾아보는데 네. 일단 전화 통화를 한번 해봐 해보고 나서 음. 만나보고 그때 하면 되니까 하셨는데 나중에 본인이 더 마음에 들어가서 아그 <웃음> 차는 항시 다륜으로 돼 있는 오토차량인데 거기서 이제 아. 비율만 바뀌는 거예요. 차가 알아서 판단합니다. 음. 앞바퀴에만 뭐가 있어서 뒷바퀴 헛돈다. 음. 앞바퀴에다 70% 주고 요런 개념입니다. 유가 아. 네. 있거나 하면. 이런 것들이 이렇게 비 맞은 것처럼 액체에 절어 있을 확률이 높아요 그리고 네. 위쪽에서 엔진이 누유가 있으면 중력 때문에 밑으로 흘러요 근데 지금 보시면은 그런 거 전혀 없고 건조한 게 있잖아요? 네. 건조해야지 좋은 겁니다 사실 네. 아 이제 오늘 그 저희가 올린 차량을 이제 보고 직접 오셨어요 오늘 좀 어떠셨는지 가격도 많이 저렴하고 거기에 비해서 차도 생각보다 너무나 좋고 깔끔했죠. 진짜? 네. 네. <웃음> 그리고 이런 말씀은 드릴까 말까 고민했지만 그래도 솔직히 <웃음> 말씀드리게 좋죠. 네네, 아예 거. 당연합니다. 아, 네. 어, 중고차를 여러 번 이렇게 사기도 하고 그랬지 팔기도 하고 그랬지만 지금 오늘 우리 사장님처럼 이렇게 친절하게 <웃음> 밑에 <웃음> 하부도 보여주시고. 뭐 자동차 그 카센터에 가가지고 다 보여주고 너무 감사드리고 믿을 만한 것 같다 그리고 어, 자꾸 소개를 해주고 싶다 이런 아. 생각도 들고요 그 다음에 어, 정말 잘 되셨으면 좋겠네요 사모님 혼자 사장님 같이 안 오시고 네. 혼자 뭐 친구들이랑 혹시 저희 멘투 멘돌 같이 오셔서 차량 구매하면 하신지 그 의견이 한번 듣고 싶어요 손을 어, 올것 같아요 오실 것 같아요 네. 네. 일단은 <웃음> 소개하신 분이 너무 웬 된... 어, 저... 인상부터 푸근하고 잘으시고 아, 네, 이렇게 얼굴로 또바라보고 싶어 그리고 너무 친절하시고 음. 네, 일단 이제 의심하는 마음이 안 들게 동네 그냥 아는 동생 어. 중고처럼 음. 너무 친절하시고 저 중고차 이미지가 좀안 좋죠 저도 너무 마음에 들고요 음. 색깔부터 모든 게다 마음에 들고, 아 그렇죠. 네, 너무 솔직해서 좋아요. 아, 네. 제가 많이 음, 솔직했으면. 네. 네. <웃음> 너무 싸고 아. 솔직한 게 제일 마음에 듭니다. <웃음> 감사합니다 고객님. 네. 네, 지금 이제 오늘 저희 구독자분 오셔서 티거한 이제 구매를 하셨고, 제가 지금까지 탁송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제 차 따로 출발하고요. 고객님은 지금 저 차로 먼저 출발하실 계획이십니다 바로 뒤따라서 한번 가볼게요 천안세제국한 아, 병에 22,000원짜리입니다 아 정말요? 기름때, 찌든때 욕실 청소하셨네요 아 알겠습니다 이거, 잘 쓰겠습니다 이거 올려주세요 아 알겠습니다 아네 <웃음> 아, 네, 지금 이제 차량 갖다 드리고 인사드리고 나왔는데 고객님께서 뭐 이렇게 세제 관련 업무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한테 세제를 라고 주셨어요. 네, 광고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골드 스텝, 제가 이거 한번 써보고 근데 특이하게 주방, 거실, 욕실을 다 쓰네요. 음. 한번 써보고 제가 아, 올해 청소는 이걸로 번복하게 뭐 됐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 오늘 출고 영상은 여기까지 찍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